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술 라는 구개가 처지면서 수면 부흥증이 생겼다 먼저 <웃음> 만성 비용으로 인한 코막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고주파 열치욕으로 부어있는 하비갑계를 구분절제한다 기도를 맡고 있는 현도은 완전히 제거웠다 아래로 처진 연구에는 일부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기대진 축분을 고주파열치료로푸분치에막혔던 기구가 넓어지면서 정말 쉽죠? <웃음> 정말 쉽습니다 수술. 그죠? 실제 수술 작업입니다. 내 목구멍에 저런 정말 그 아까 말한 대로 쓱 제거한다. 요 한마디 그런데 이 상황은 내 목구멍을 저렇게 찢어서 도려내고 이렇게 해 냅니다 정말 목젖을 저렇게 여기는 지금 이 목구멍 이 편도 쪽이죠 이 별로 아름답지 못한 광경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어, 실제로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게 있다면. 잘라내는 게 맞겠죠. 뭐암 덩어리나 그냥 쓸데없는 혹 같은 거는 잘라내는 게 맞겠지만 내 목구멍을 과연 잘라낼 만한 게 있을까요? 코굽다고 뭐 그거 잘라내기에는 너무 코골리의그 중요성을 너무 심각하게 보고 다른 대안이 없다는 뭘까 대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제 수술 이게, 한때 유명, 유행했던 이비누과를 매개 살린다고 했을 정도로 유명했던, 코골이 수술의 부작용 사례. 목구멍이 다, 이, 비, 였다고 하죠, 이렇게. 살이 달라붙어가지고 엄청난 고통에 평생 시달려야 되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레이저 수술을 아예 못하도록 학회에서 그 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까지 늘어. 워낙 부담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 성공률이 30%. 나머지 70, 80%의 실패율을 각오하고 그래도 그러면 수술할까요? 뭘까요? 무대운잖아요. 네, 돈 벌러. 그래서 그렇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악은 아니죠. 근데 양심에 비추어 봤을 때 나는 수술 안 하고 넌 수술해라? 양심적일까? <웃음> 좀, 좀, 좀 그런 것 같아요. 음. 어, 이 근처에도 보면 수면 센터들 몇개 있어요. 수술 전문으로 하는 데들 보면, 음. 수술비가 견적이 보통 1,500에서 2,500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수면 무흡증이 있다. 하면, 어, 괜찮은 장사지 않 Thank you.